경기가 시작이 되었으니까 일단 경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위 선수와 리바이어스 선수의 4강 이경기 1세트입니다. 주술사와 드루이드의 싸움이 되겠고요. 자, 과연 이 주술사로 또 드루이드를 잡을 수 있을지 틀어막는 듯이 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일단지 감시라는 것도 보이고 있고요.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황무지 감시관이 두장 들어가 있다는 걸 아까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점에서 좀 확실히 차별화된 덱이 아닐까고요. 음, 저 확실히 대회를 위해서 노있인 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자, 일단 리바이어 선수 이코스트턴의 진균 갖고 있었고요. 마나 부스팅 정도만 딱들어오면 좋을 것 같은데 만화 네. 부스팅이 어우 과성장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과성장에 들어온 리벌 선수고, 그리고 변형, 변형을 통해서 사코스트를 하나 찾는다. 음, 가능성 있죠. 아니면 혹은 질풍으로 조금 더누적딜 혹은 토큰들을 잡을 수 있다. 음. 어... 의심되긴 해요. 주술사라서 자, 변 편향 아 공격력이 세어지긴 했습니다. 어야공격사 네 리버선수는 할퀴가 들어간 되기네요 할퀴기 버전. 네던 선수와의 덱과는 약간 이런 점이 대비되는 점이죠. 던 선수는 이제 속구치는 바람이 두 장인 데 있어요, 죠. 네. 바로 늪정령 사용해주고 있고요. 기유를 선택. 6만 아턴 역시나 반딧불이. 네. 어 주셔서 경기 템포가 빠릅니다. 일단은 본체를 계속해서 압박을 해 주나요, 일단 수이소. 여기서 어차피 하가사로 정리를 해줄 테니까. 하가사 네. 정리를 해 주고 절하게 버프되어서던 스택이 쌓였던 하가사의 계략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 줬고요. 이게 기본 때 받은 이러면서 속고치는 바람으로 미리 0코스나 1코스 주문을 뽑아 놓는데 찾아볼 만 하죠? 수류를 뽑았는데 어, 네. 네 바로 또 전기를 해줬고 탈피기를 사용하지 않고 수성의 힘으로 잡았습니다. 라덴의 주먹이 아무래도 탈컷상이는 경유로 한번 해볼 수 있다 보니까 네네 아주 네. 진귀한 탈컷들만치 탈컷상인 수성광선 탈컷상인 수성광선 탈피기 탈피통과 지금 문제는 화가 세계량이 있어서 체력 이자리가 나오면 안되는데 네 체력 이자리할수있는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요 하지만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문제인서네 네. 지진을 사용하게 되면 상인을 못 잡고요 그렇죠 경류를 사용하게 되면 <웃음> 나머지를 못 잡거든요 어쩔수 없이 사용해줬고 혹시나 여기서 개돈? 어! 퀴즈! 와 나왔어요 진짜? 그가요? <웃음> 와 이게 나오네요 진짜? 아 개돈밖에 없었어요. 딱 생각나는 이 데미지가 개돈밖에 없었는데 실화인가요? 쉬운 나옵니다. 야 이거 아, 순이 이 정도 운데야지만주주사로 이기는 건가요? 와. 아니 저는 아니 저는 아니 주술사로 막는다더니만 결국에는 이거 범람당하면 지겠네요 라는 <웃음>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그냥 <웃음> 네 결국에는 범람당하겠네요 라는 말씀 드리려고 했었는데 <웃음> 대박입니다 진짜 뭐죠? 자 오히려 딜러코인에 주술사 리바이어 선수 아니 이거 확률 한 50분의 1쯤 되나요? 자 이번 턴 일단 들어오한장. 아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리할 수 있는 카드가 천벌 수정의 임두 장밖에 없거든요. 개도난 말인 끊을 수는 있지만 걸어가는 인생은 못 잡습니다. 75 선수나 순위 선수는 네 그냥 이상해요 게임이. 어 여기 하나 탔는데요 또그와중에 뭐죠? 아 이세라가 탔어요. 와 부서 껍질 바랄 수 있는 수는 없구요 와... 이제 순위 산가 나오면 좋은거는 하가사? 정도 나와서 이제 필드 좀 잡는다? 그 정도? 대단하네요 관계폭통? 음... 어 테론도 좋아요 3코스트 치고는 네자 그리고 2코스트면은 이 세계에는 딜들해지 에몬로크 에몬로크 네 약간 초나 네트페이글에 좀 생각했는데 자이 <웃음> <웃음> 데미지도 <웃음> 높은 거밖에안나요네 <웃음> 영능까지 자 여기서 막을 수 있는 카드가 나올지 오! 아니 근데 직소르프라임제돈 나올 걸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제가요? 네 몰랐죠 당연히 그걸 어떻게 알아요? 미리 보고 왔나요 어디서? 아이 데미지니까 당연히 개돈밖에 생각이 안 나니까 말한 거였는데 네 미래에서 오셨나요 <웃음> 이번 주 로또 번호가 어떻게 되죠? <웃음> 어떻게 알았어 이거 아자 <웃음> 일단은 그나마 직소 프라임이 나와서 어느 정도의 정리? 정말 해괴망측한 경기가 되어버렸네요. 네. 이기까지 눌러주면서 네 말필은 공격력 3 정말 놀라운 경기입니다. 조술사가 말필리면을구타하는 경기. 네. 그것도 한 번의 네. 개돈으로. 그렇죠. 그 개돈이 안 났으면 탈것상인이 범람 쓰면서 범람으로 들어온 아 영국사로 아 그 개돈이 필드 정리를 한 그니까 러탈것 상인 하나를 잡았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탈것 상인 하나를 잡았네가 아니라 필드 정리를 한세 번쯤 했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정말 한두 번이 엄청 컸으니까요. 정말 와 이거는 제 눈을 믿을 수 없는 자리바이어선수의 마지막 힘입니다. 다음 턴 웨이브 기탈코쌍인 혹은 반딧불 무리 이 맞은 거 보이더라 근데 생각보다 세 보이긴 하는데 다음턴에 <목소리> 와귀 <목소리> 당시에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 이건 그냥 트러막으면 게임이 끝나서 그냥 탈진 대비로 게임이 끝나거든요 <목소리> 네. 자, 그리핀. 직소르가 나와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어떻게든 해보려면. 직소르가 한두 개는 나와야 돼요. 미니멈. 직소르가... 안 나와요. 직소르가... 안 나와요, 직소르가. 볼빼미. 안 나와요. 직소르가... 나와요. 아... 벌룩 역병까지. 사수래 끝났죠. 마귀로 정리, 정리! 끝났어. 마귀 때문에 끝났어. 버템플레이를 해도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고요. 이 리더스가 1세트 잡게 됩니다. 주술사! 어, 우 슬사 센네요? 진짜요? <웃음> <웃음> 드루이드가 오늘 방금 경기까지총 4번 나와서 4번 패배. 네. 제이나, 마법사, 전승. 언더독의 반란. 후회하게 해드리자. 자, 마법사 우리... 그 드루이드 잡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했던 순희 선수. 네, 왜이 언더독의 반란에 성기사는 없죠? <웃음> 저희들이 <웃음> 잊고 있는 직업이 하나 있는데요. 네. 아, 일단은 이번 경기 두 선수의 손패를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면은 일단 진균 또 들고 시작하는 리바이어 선수고요. 왕수관 진균, 할킬기세장 전부 다들어와 리바이어 선수. 사용하면서 넘어가는 순위 과성장도 잡혀서 다음 탐부터 마나부 스팅할 수 있습니다 리바이오 선수 공농이 서브 더 승렴팟 강시자 필드를 일단은 마법사가 채우면서 시작하는 매치업이 마법사가 생각보다 이 매치업 할만하거든요 네. 그니까 러드루이드가 유리한 건 맞는데 마법사가 마법사의 운을 주도적으로 그니까 러 이게 그운이 네. 주도적이다 주도적인 운 그러니까 이게 그그그 <웃음> 그, 그, 그, 처음 들었을 때는 이해가 안될수 있는 그 단어 사용인데 주도적인 네. 그니까 러 주사위를 굴리는 거는 본인이라는 거죠 체력 주르비드의 운 보다 마법사의 운이 훨씬 중요한 매치업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이고 아 이러면 또두 마리가 샥! 잡혀요 그 와중에 시 타이밍도 제피.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포스트에 맞게 제피를 쓰고 가지고 있는 순위 선수기 때문에 제피 죽음 정도가 일단은 생각되는 카드인데 죽음. 이제 피해주고 몰라 하고 넘어가겠죠? 뭐 이러면 이 다시 한번 범람 사용해야 되는데 범람 사용하기 전에 저 비룡을 치워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할퀴기 범람에서? 할퀴기 정자 범람? 아 그래도 적나 그냥 범람 사용하고 8킬기 정도도 넘어가겠네요. 어 수정의 이. 에리슨 존스. 이건 박물관으로 가야. 존스로 필드를 계속해서 쌓아놓고 있는 순위 선수고요. 미드레인지 아수인들 계속해서 필드에 깔려 있는 상황이고, 오이 이세라. 세라. 이 세라가 지금 이일 지금 딱좋았는데요 네. 왕입니다. 정말 긴박한 상황에 마지막, 네. 가... 네, 마지막 같은 타이밍에 나온 이슬아 그리고 지금 고사상자 천벌로 들어가하고요한 개만 가... 나와도 이번엔 큰 효과 가능합니다 자 정신작용 두 개와 천벌 한 개만 나와도 들어가 와 나왔어요 당일 위해서 이렇게 빼서 뭐죠? 아 새끼 형 통통한 새끼 형 나쁘지 않아요 네 나쁘지 않아요 네. 부담스러워요 사실 이오하나도 니가 들어왔습니다. 필리지능 먼저 한번 땡겨보는 순위 선수. 어떤 카드가 나오죠? 오 다음 전토르틀란 곤츠 디라박 동전. 동전 알렉도 가지고 다시한번 곤처음. 예스란다무스. 일단 체력 네. 압박은 리발 선수가 크게 부담 느끼지 않을 만한 체력이긴 합니다. 네. 채팅창에서는 드루이드 이렇게 약한데 왜 너프하지? 라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웃음> <웃음> 이번에 또 15일날 또 너프 되잖아요. 차를. 네. 또 드루이드가 거기 또 한몫하고 있어서. 오늘 드루이드 타 지고 있어요. 자 범람. 나노하수인. 용족. 벨류어 좋아요. 베라노스. 와, 와. 탈탁상인도 추가적으로 나왔고. 대장째이 사람은 이서 나오는 것도 일단 나람은이은 상황 여기까지 람은이 사람은 이사라은이 사람은 이사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데요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요은 사람은 사람 근데 사실 실리는 눈보라한 다음에 동전 뿅이실리기 <웃음> 합니다. 그렇죠. 아니면 지금 뿅을 해도 되긴 해요. 그러면 빙결기를 아낄 수 있게 되긴 하는데 글쎄요. 빙결기를 아낀다 vs 턴을 아낀다. 빙결기를 하나 투자해서 턴을 하나 버는 거거든 아 이번 턴표. 이번 턴표. 네. 근데 사실 이거는 드루이드도 새 마음 새 출발할 수 있어요. 아 이번 턴에 써존네가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새 마음 새 출발을 할수 있는 드루이드. 탈것 상인 급속 성장. 전... 나오는 넘치는 마나를 통해서. 아, 직소르 소공 세트 소공이 꼭 이럴 때는 또 소공 속공, 공이 나옵니다. 어 밀랍슬로 네큰 힘이 없고요 일단은 네 지금 당장은 큰 힘이 없죠. 나중에 뭐 비밀이 대가는 있다면 요즘에는 덜어 두 장을 쓰니까 그때 의미 있을 수 있고요. 겠 일단은 탈것 상인을 잡고 싶긴 할것 같아요. 네, 변이가 뭐 손에 잡혀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변이를 쓰면 오만화를 또 어떤 걸 쓰느냐가 굉장히 애매해지는 거죠. 맞아요. 변이... 변이를, 변이를 사용하고 또 시작되셨나요? 시전하면... 렉입니다. 오늘 렉이 좀 많이 걸린... 우리에겐 비밀리만 개통 오오 변이 종두사에부르면 사용하겠다? 어, 네 <웃음> 무시푼 프라임 푼무시 네. 의미 있어요 무시푼? 네 의미 있나요? 의미 다모겠습니다만들보 네. 낫지 않을까요? 네, 의미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모십 뭐 분. 배가 10장인 리바이어스. 일단은 리바이어스 선수도 탈파상에 전부 다 막히고 이세라의 차원문도 지금 두 개밖에 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반딧불이무리에 기대서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반딧불 무리 나왔고요. 반딧불 모리가 일단은 다행히도 바로 나와주는 덕분에 다음 턴부터 적용 가능하고요. 어, 그리고 꼼머리 약간 순차적으로 나오는 건 나쁘지 않네요. 네. 지금 여기서도 독수리 이러면 사용할 수 있죠. 그쵸. 독수리를 사용하는 리바였었 이거 굉장히 좋은 선택이에요. 순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선택. 맞습니다. 그리고 이러면 상대방의 눈보라를 의식하기 위해서 눈보라를 쓰게 되면 2 데미지잖아요, 눈보라는. 네. 그러면 오히려 숲의 영혼을 고의적으로 터트리게, 반딧불이 숲의 영혼만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플레이도 가능하거든요, 지금 리바이어 선수는. 음. 오히려 야힘을 고의적으로 안 바르는 거죠. 이나 그리고 이나 야힘은, 아. 네, 야힘은 나중에, 첫 번째 반딧불이가 정리됐을 때, 두 번째 반딧불이에다가 야힘을 연기하는, 뭐 그런 식의 플레이가 이제 또 가능합니다. 네. 저거만 시전하면 걸리면서 가야 될지 예순희 선수도 정말 곤란한 상황입니다 저 트윙 미데미지를 넣기 때문에 네 여기서 어떻게 하면 툰내즈한푼 엄박시지 않을 것 같고 순내자한번 언박싱? 칼레고 빈결기 찾는다? 못찾았어요. 나왔어요. 네, 이러면 일단 눈보라는 확정이고요. 지식의 고서? 변수? 지식의 고서가 변수로서는 의미 있어요. 네. 안전은 선택을 하네요. 눈보라 확정. 마지막, 마지막? 품척. 뭐... 혹시 뭐 이세라 또 나오나요? 아하 서운 등집 이룡 출연률이 높죠, 서운 등집 이룡이 어, 오늘 많이 나오네요 네첫 번째 반딧불이무리는 야생의 힘이랑 연결하고 두 번째 반딧불이무리는숲페 영혼이랑 연결하는 아, 첫 번째부터 숲페 영혼 네 힙쓱을 네, 적이야, 근데 방향이 좋지 못했어요 네 휩쓸기로 그냥 반디뿌로를 휩쓸어버릴 뻔했는데 네, 일리다리의 휩쓸기 일격. 그렇죠. 사실 쌍날검의 휩쓸기 일격이 좀 어울리죠. 어울리죠. 네. 기본턴. 어떻게 하면? 역시 밀당을 잘하는 미노. <웃음> 어제지 직소로 <딕소르> 파잉들어 갑니다. <웃음> 그리고 프로톨란. 박스 한번 언박싱 하네요 언박싱? 아아 어뢰가 최선인데요? 네 어뢰는? 올해. 올해는... 오히려 어뢰가 지금 네 어뢰하고 대한탄 데미지가 그 이러면 9.10댐? 네. 네 너무 좋은데요? 네 어뢰 좋죠 오! 와 이거 끝났죠? 네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히려 어뢰가 좋았네 오래 나온 게 훨씬 좋았네요. 네. 자, 이러면은 순위 2대요. 안도인. 어, 그 상대는 오 3대0이네요. 또 3대0인가요? 3대 가제거든요 다음 경기 시작합니다. 네. 빅가이어스와 네. 순위의 대결. 갈라사제위 갈라사 대결. 갈라사제 대 이거는 그냥 시작합니다. 일반적인 투건들었죠? 네. 음. 다시 일단 무한의 손길 들고 있는 거 기분 좋을 것 같고 시간 파괴자. 시간 파괴자가 충분히 광역기로서 쓰일 수 있죠? 네. 초반에 나간다면? 오 어, 갈라크론도 빨리 들어왔어요. 네. 과성장 과성장이 이세라가 나가는 거는 물론 좋습니다. 만마턴수 선수가 낼수 있는 카드가 나올지? 드루 대 사제가 어, 원래 진짜. 사제가 좀 다소 유리하진 않은 매치이거든요 네. 드루가 할만해요. 할만한 게 아니라 원래 유리합니다. 이게 그 갈라크론드 사제 상대로는 역병을 두장 쓰는 리스트 상대로 다소 불리함을 보이는 것이지. 아. 명에 걸리자 또 템플 내줘야 될것 같은데요. 네. 시아몬과 성장. 이야. 이러면 다음 턴 구코스트입니다. 다음 턴 이세라예요. 다음 턴에 그리고 이세라가 나올지 아니면 뭐 반디뿌리가 풀릴지 아니면 뭐. 오케이. 범람이 나올지, 뭐 이런 건 모르는 거거든요. 탈것상인에다가 손패를 다 털어버릴지는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탈것상이 나왔어요. 아이쿠. 일단 이제... 손니 선수는 미래를 몰라요. 이세라가 나온... 일단 이세라가 나왔고요. 그래도 누적딜 생각하면은... 일단 해, 피하는 거요 일단 10대 누적... 딜 남처럼 9... 나만 치려고 나오지 안 나오지? 와 수렁광선지만 수렁광선이에요. 어 이건 좋네요. 수렁광선이 들어와서 네. 전 아주 진귀한 태극을 취급하지. 근데 석공이 나온다면 두개줄수 있거든. 아 이거 용이 없다라고. 그냥 먼저 잡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많이 깔리기 전 우와! 네 먼저 잡았죠 네 근데 어, 이거는 석... 약간 석공 서순에 따라서 손해볼 수도 있었는데 말그, 네. 말씀해주신 대로 오히려 그 도발을 도발이 두개 이상 나오게 되면 손해를 더 보기 때문에 음. 네 이렇게 빨리 치워준 거고요 다 털져 불곰 많이 나옵니다 두 마리 대기가 나왔어요. 네. 혹시 영혼 거울? 아, 영혼 거울 나왔으면 진짜 대박이었는데. 네. 나오진 않았고요. 영혼 거울 나왔으면 진짜 대박이었는데. 붉음 두 마리 잡고 갈라크론데? 갈라크론드가 지금. 음. 꽤나 없을 것 같거든요. 5 0 마리도 없어 잡아야 돼요, 이거. 50프로거든요. 장 된다니면 50%, 된다 50 반반 오메수미선생님 탈거상 못잡았어요 만약에 여기서 나오는게 범람이라면이라는 어. 말씀 들려 있는데네 네. 드로우카드 나왔으면 난리 날 뻔했죠 야포도 수련하지 않을까 생각을 죠이제 야포 써야 돼요 그냥 야포가 하수인이라고 봐야돼요 아 야포 안쓰네요 정말 아끼고 아끼고 아끼 야쿠도 하수인이라고 생각할 줄 알아요 나무치러 가라 체력... 이걸로 끝내야 된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리바선수는 타생결단! 나왔어요? 이건 진짜의 타생결단이네요 네 방법이 음... 영웅 능력을 먼저 눌러본다? 혹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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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루던너로서 너무 가네요. 템포 제일 세게 버프. 자 꿈잠은 동족 의미 없고 들어오가 아직은 아니고요. 여기서 24 데미지거든요. 들어오가 아니고요. 지금 25 데미거든요. 25 데미지 카드가 어와 나왔어요. 근데, 수병. 다음 턴, 귀신 같은 죽음의 역병? 수병, 그쵸, 그렇죠. 이건. 근데 죽음의 역병 안 나오면 게임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수병은. 네, 수병은 정말 죽음의 역병밖에 없어요. 근데 왜 세야죠? 오늘 죽음의 역병이 나오는 경기를 몇번 봤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 귀신과 같은 죽음의 어병 말고는 없습니다. 사형 선고 하지만 나오는 죽음의 어병. 한번 봤거든요. 자 성미. 와 이걸 숲의 영혼을 참는다? 캐 해놓고 다음 탄 약포로 끝났다 죽음의 어병! 와! <웃음> 야 진짜 이거 리바이어샷으 후후 할 거예요. 야 이거 안한게 맞았구나. 라고 하고 있을 텐데 문제는 할수인 없어요 이제. 이걸 안한게 맞았다고요? 근데 물론안 했다고 해서 유리하다는 건 아니에요. 안한게 맞긴 했는데 안한게 맞았을 뿐이지 유리하다는 건아니 어, 게임 재밌네요 진짜. 네안한게 맞았다일 뿐인지 유리하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네. 자 필레 템포 세게 가고 여기서 오른쪽 뭔가 나와야 돼요. 처번으 속공 도발. 속공 도발. 안 나와요. 키스할 장인해바라한 마리. 와 끝난 거아 보이는데요. 와. 완성인가요? 와, 와 죽음의 역병. <웃음> 진짜 말도 안 돼. 되는... 아예 한장 들어가지 않나요? 되게 두장안 넣지 않아요? 음. 이러면 제 기억에 가... 한 장이면. 있다면... 드루가 네. 불리하다라는 말씀을 저, 처음에 드렸는데, 그 궁금하기는 이게 대, 비공개 룰이 되어서. 네. 불리하다 불리하다기보다는 뭐사정할 만한. 자, 일단 직소로 나왔고, 이러면은 9딜, 9, 10, 11, 네. 12, 13. 13. 근데 이거는 야포, 야포 같은 걸 한번 훔쳐올 수 있죠? 행운으로 야포 무치기 네. <웃음> 아, 이거 행운 <웃음> 기대값이 너무 높아서. 네? 생홈 기대값이 너무 높아서 생홈을 먼저 하는 게 맞아 보이거든요? 만약에... 생홈 기대값이 너무 과할 정도로 높아요. 들어갔었나요? 네? 전경기였죠? 직소로 되게 들어간 거는? 그쵸 직소로 아직 안 들어갔어요. 네. 나무기 광기? 일단 필드대비지13 어디까지 맞춰놓을지거든요? 절정의 용화기 음, 그냥 필드 맞춘다. 네, 상대로 하여 아, 리바이오 선수 가 잡으려면 어떤 카드가 나와야 될지 지금 탈것상에, 탈것상에 다 썼고요. 범람이 그러니까요. 나와도 이거는 일단 범람. 아, 범람이요 야, 한대요 하스펀 컵에 저준가요 오늘 경기 2대0, 2대0, 2대0, 3대0, 3대0. 진짜 세계관 최강자들의 결승이다. <웃음> <웃음> 진짜, 아니, 뭐죠? 와, 뭐죠? 저 이런 아니, 대회 뭐죠? 처음이에요. 중계를 지금 거의 한 6년 정도 한것 같은데. 네. 전부 다 풀세트까지 못 가고 다 그냥 3대0, 2대0 끝난 경기 처음이거든요.